o d y s ẽ nói về tương lai tương h sáng của Việt Nam. Việt Nam cô Việt giành là ngôi sao đang lên đúng không mọi người? Đối với sự phát triển kinh tế, Việt Nam c ó một vài đặc điểm riêng. Tuy nhiên cũng c ó một phần để h ả i giới quyết về Việt Nam càng phát triển hơn. l ú c cuộc đua là vấn đề gì nhỉ? 민스에 여의 택볼리어 vietnam컴테에 커파진 와 못본데 와 여의 이 권냐 공산다이 첫번째 글로벌 생산 공장들의 이전 글로벌 기업 사이에서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나이키와 언더어머 제품을 수탁 생산하는 대만의 스포츠 의류 기업이 최근 베트남 생산 비중을 50%가량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3년 전인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제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을 했었답니다. 게다가 구글과 애플이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밝혀졌답니다. 두 번째, 똑똑한 머리와 엄청난 교육력! 베트남을 설명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왜 베트남 시장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베트남들의 이렇게 학습 속도에 대한 얘기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주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내용이 뭘까요? 바로 베트남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면 금방 배우고 스스로 새로운 방식이나 개선된 방식을 만들어 낸다는 라 점입니다 또한 OECD는 베트남이 1인당 GDP가 타 국가에 대해서는 약간 낮지만 교육성취도가 엄청 높다는 점을 주목했답니다. 세번째, 풍부한 인적자원 베트남은 1억 가까운 인구 중 청년층 인구 비율이 22%로 아주 높습니다.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헤매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은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를 보유하고 있는 힘니생 국가랍니다. 부모세대보다 나은 환경에서 높은 교육을 받은 현재 젊은이들이 지금 주인공인데요. 이들이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성장은 더욱더 가속화된다고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답니다. 네 번째, 높은 경제성장률. 2019년 베트남 경제는 당초 정부의 목표치를 뛰어넘어서 8 0 2의 고공성장률을 달성했답니다. 심지어 2019년 베트남의 GDP는 전년 대비 약 7%가량 증가했는데요. 이 수치는 국제금융기구들도 예상을 못한 성적이랍니다. 2008년 이래로 최고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던 2018년의 성장률에 이은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나아가야 할 점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부정부패와의 정쟁 중이죠.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도 상반기까지 약 70여 명의 공산당 간부및 당원이 부정부패로 인한 징계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횡령 규모로는 약 26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당 서기장인 응행푸쯔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답니다. 베트남 정부의 부정부패 첩결 의지로 인해서 중앙당을 중심으로 부정부패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트남은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기회의 땅입니다. 앞으로 장점은 개발하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점점 더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행라